안녕하십니까. 5월 9일자 해외 선물 원기 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고용 지표 후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불안이 이어지며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4월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가 약 42만 8천건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40만 건을 상회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매업종의 고용 증가율이 분화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이 시장 약세의 주요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유가는 가격 부담감에 따른 증산 우려감으로 하락마감했네요. 리치몬드 연원을 비롯한 연방은행 형제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75% 인상에는 주저하면서 말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요 분출에 대한 강한 확신은 없나 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고유가도 신경 쓰이는 모양이고요. 총재들의 발언 역시 2%라는 물가 목표를 상당히 의식하는 분위기입니다. 물가 안정과 리오프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걸울까요 리오프닝은 기대감이 높아진 예상인 반면 고유가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어디에 집중이 갈지 명확해 보이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 s 화면 번호 4015 트레이딩 커미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83% 매도 17%로 매수 우위로 한 단계 내려섰네요. 원유는 매수 63% 매도 37%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9% 매도 81%로 여전히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시장을 관망하셔야겠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분명히 보이는데 시장은 고유가와 리오프닝 사이에서 팽팽한 시속게임을 하고 있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삭은 12,300포인트에서 12,850포인트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는 106.5달러에서 112.5달러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유효해 보이네요. 금도 1850달러와 189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기울어진 시장이 보이지 않네요. 시장을 관망하며 숨고르기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공인분께서는